네, 한번 적어볼게요. 한번 적으면서 또 기억에 또 남을 것 같아요. 예, 펜 포스. 다시 앞뒤로. 이거 수고예요. 그렇죠. 이런 게 이제 수거인 거죠. 네. 아, 그러면 자 여기. 네. 아, 아, 아 네. 앞에 핸드하고 네, 붙여가지고 핸드백. 네. 아 <웃음> 진짜 그렇게 진짜 느껴질 수 있겠다. 어 그러네 그러네. 오 이런 게 근데 창의성인 거야. 어. 나중에 프로그램 개발할 때 보면 이게 늘같이 생각하면 답이 안 보는데 뭔가 이렇게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뭐 붙여보지 않았던 걸 붙여본다거나 막 순서를 바꿔본다거나 이러면 또 답이 나오고 창조적인 창의성의 제품이 나오기도 하는 거니까. 아, 네. 그런 면에서 좋은 시도였어요. 핸드백, 예. Yeah. 어. <웃음> 네. 네. 자, 그러면, 한번 여기서 좀만 더 고민 한번 해볼게요. 백앤포스가 네. 앞뒤로라고 그랬잖아요. 네. 백앤 포스가 뭐라고요? 앞뒤로. 그러면, 포스는 뜻이 뭘까요? 포스 앞. 그렇지. 바로 그거예요. 앞. 이렇게 되죠. 좋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.